언니 좋아? 응, 좋아. <웃음> 언니, 뭐지? <어디다. 웃음> 언니, 관심 없어. 언 혜리야, 언니, 봐, 엄마 봐봐. 응. 안녕하세요. 해봐. 어 <웃음> 원래 그 노래잖아 이준아 언니 노래 같은데? 어 맞지? 이거 원래 원래 부르는 오빠들이야 뭐가 더 좋은지 혜리가 봐줘 이게 어? 이게 뭔 고기 더 좋아? 어. 이게 뭐인데? 하나만 줘. 네요. 뭐가 됐어? 아니, 뭐 줬다. 고마워. 고마워. 그래? 어. <웃음> 웃겨서. 웃겨. 응, 들어가세요. 뭐 어, 웃겨? 웃기면 안 돼? 웃기면 되지 어떡해 <웃음> 아, 똑똑 누구세요?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음, 어? 물 택배 왔네? 응물 택배 왔네 고마워요 네 <웃음> 어머나 깜짝 놀랐다 엄마 작품 맞지? 응 작품 응, 좋아. 괜찮았어? 친구네 집 오니까 좋아? 응. 요청했어 아래. 점점 굳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우와. 움직이면 이쁘게안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야 응. 돼. 가만히. 예쁜 손이 나온다. 너무 신기하겠지. 조금만 기다려. 천천히 손을 빼보실게요. 벌써 빼요? 네. 와, 진짜 너무 잘한다, 근데. 진짜. 도 <웃음> <웃음> <웃음> 신기하지? 음. <웃음> 드디어 방글이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 아,